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특전사 폭파 부사관이 훈련 중 저산소성 뇌손상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통지의무 위반 시 삭감한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11 가합 15806, 2012 가합 10204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반소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전 체력 수준 측정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당시 심장이나 다른 장기의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선행질환으로 판단될 만한 병변도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 진료했던 담당 의사 아이는 상해에 더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심정지의 원인이 되기 어렵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위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전 체력 수준 측정 훈련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피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본소 청구 원인 및 반소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나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통지 의무 위반 여부. F나 피고는 상법 및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른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2011년 5월 2일경 F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의 변경된 직업을 적용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 원고의 설명무 위반 여부 이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은 상법 제652조 가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때의 일례에 불과함으로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상법에서 정한 내용을 대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내용으로서 보험자에게 이를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삭감된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